만약에, 원자카 전자수가 7이면 여기 n이 7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7, 1, 2. 음, 아무튼, 7이면은 여기는 2, 8이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6이 나왔잖아요. 아, 6이 나왔잖아요, n이. 근데 얘는 음. 17쪽이 아니고 16쪽이잖아요. 그렇지. 어, 아주 알았어, 아주 잘했어 이거 네. 겉보기만 휘황찬란하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베릴륨이 뭐 다른 걸로 바뀌어도 이게 정당히 바뀔까? 이거요? 아니에요? 어. 그렇지. 변함없이 베릴 맞는 거지. 그, 뭐냐.